예, 20대 국회,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대 국회 국민이 부과한 숙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법성과로 봤을 때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일례로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던 개혁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약 478개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중단 264건만 <웃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입법성과라는 측면에서 미흡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지금 여기 계셔서 좀 죄송하게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상습적으로 좀 보이콧을 하고 발목을 잡고 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을 20대 국회 임기 중에 총 22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약 18회 정도의 보이콧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일례로 2019년에 포항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을 담은 추경의 경우에는 역사상 두 번째로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은 좀 없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바뀌는 세계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선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와 법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고 고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고요 그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가 이번 21대 총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려는 정당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그런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서 들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